이번 시간에는 로빈훗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와 2번, 3번, 4번의 모양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를 클릭하시면 처음부터 슬라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화살이 직선으로 발사가 되고 화면이 전환이 되고 첫번째 화살이 관역에 꽂힌 상태에서 두번째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고 꽂히게 됩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고 세번째 화살이 회전을 하면서 고치게 됩니다.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의 ESC키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비나면을 해주시고 탑이 워드아트에서 채우기 파랑 강조세고 윤곽선 흰색 배경색 1, 진한 그림자, 파란 강조색 5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글꼴은 테두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글꼴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토형서식에서 왼쪽에 도형 효과가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 효과가 있는데 텍스트 효과를 누르시면 ABC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해서 팽창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팽창 아래쪽을 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되고 팽창 위쪽을 하시면 위쪽이 둥근 모양이 됩니다. 상단에 텍스트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위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 관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Shift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타원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 Shift를 눌러서 관역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Ctrl키를 눌러서 관역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4개를 복사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노랑,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하겠습니다. 빨강에 윤곽선 없음 파랑에 윤곽선 없음, 검정에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고 연한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윤곽선 없음. 이제 관역을 만들어줄 건데 원을 모두 선택해주시고 도형 서식 맞춤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고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노란색 타원을 선택해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중앙을 기준으로 정원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타원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까만색을 선택한 채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바깥쪽도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고 상단에 삽입, 도형, 설명선에서 말풍선, 타원형을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넣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꼴을, 글꼴은 휴먼 매직체를 해 주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을 해주시고 도형의 채우기 색은 황금색 강조사를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하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아래쪽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림, 이 디바이스, 최고작품집을 선택해 주시고 예제 파일, 1 0강을 선택하시고 로빈 훗과 화살을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때는 로빈 훗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화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삽입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화살만 선택해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로빈 훗을 선택해서 크기를 줄이시고 이제 배경서식에 질감을 주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배경서식 오른쪽 배경서식 창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질감을 클릭해서 편지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나타내기에서 바운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화살을 선택해 주시고 자세히를 누르시고 이동 경로에 선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선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화살의 마지막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클릭해서 빨간 점을 드래그해서 관역의 중앙을 선택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재생시간을 2초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0.8로 수정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환 탭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화려한 효과에서 블라인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고 처음부터를 클릭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고 클릭하면 제목이 바운드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직선으로 화살이 관역에 꽂히게 됩니다. 클릭을 계속해서 슬라이드 쇼를 종료해 주시고 이제 첫번째 슬라이드가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똑같은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고 이 화살을 관역에 꽂혀 있는 채로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화살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화살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를 눌러서 없음을 해주시고 제목도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없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만 제목이 바운드 되고 두 번째부터는 바운드가 안 되겠죠. 이제 화살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역에 원하는 위치에 화살을 위치시켜 주시고 두번째 화살이 포물선을 거리면서 날아가도록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동 경로에서 타원을 선택하시고 효과 옵션에서 위쪽을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끝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조금 크게 조절해서 많이 기울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시간도 0.8초로 조금 짧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환 탭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동적 콘텐츠에서 궤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화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고 첫 번째 화살이 관역에 꽂혀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두번째 화살이 날아가게 됩니다.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고 이제 두번째 화살은 붙어있었기 때문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조금만 왼쪽으로 당겨서 옥제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앞에 화살보다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이제 타원이 적용이 되어있죠. 이 타원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 지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다시 사용자 지정을 눌러줍니다. 화살의 중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로로 마우스로 위치를 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턴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에 ESC를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화살이 3개인 게 조금 잘 보이도록 조금 어긋나게 맞추겠습니다. 재생시간은 2초 그대로 쓰겠습니다. 전환을 눌러서 자세히 동적 컨텐츠에서 컨베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시고 처음부터 를 눌러서 제목 첫 번째 화살 화면 전환이 되고 두 번째 화살 화면 전환이 되고 세네 번째 화살이 날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이제 슬라이드마다 글자가 다른데 저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용을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